익스트랙트. 35번 매료시키다. 는 어트랙트고. 그렇죠 어트랙트고. 깜짝 놀랄 뻔했네요. e x t r a 추출하다. 그러죠. 3 1번에 a 스트랙트 a c t abstract 이 처음 나온데? 추상. 이뭐 추상적인 뭐 추상. 품사를 구별해 볼게요. 그러면 a t t r 추상적인도 있고. 네네. 어트랙션 아 아니야 얘는 어트랙션 말이야 네. 이거 업.. 업스트랙트.. 아아 아, 미안해 에? 아, 네? 네, 업스트랙트에 뭐뭐가 있다고요? 추상적인 추상적인 그리고 추상 추상. 아, 그리고 얘도 네. 추출하다 추출하다 오 사회교 품사다 쓰네요 이거.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경소 구독자 여러분